짠 이제 제가 며칠 뒤면 며칠? 아니고 바로 내일 이제 유럽 여행을 가는데 짐 챙길 것들 좀 리스트 작성하려고 맨날 리스트 작성 안 하면 까먹고 안 챙기고 가가지고 한번 같이 써볼게요 벌써 이렇게 가득 썼어요 받았어요. 챙길 게꽤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캐리어를 싸러 갑시다 옷을 고르는 현장 진짜 엉망이지만 옷은 거의 다 준비를 했어요. 뭐 가져갈지 다 추려놨고 이제 다른 짐들도 조금 챙겨야 될것 같아요. 짠! 안녕! 지금 이렇게 누추한 얼굴로 영상을 키게된 이유는 제가 드디어 내일 엄마랑 같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요. 근데 내일 짐쌀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조금 쌓아놓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가려고 이 캐리어를 장만했어요. 이 캐리어는 어디 거냐면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이콥 브랜드의 제이콥 모던 스타일 여행 캐리어예요. 가격은 11만 8천 원이었고,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 캐리어도 제 스타일이라 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저 캐리어를 구매하니까 이렇게 파우치 파우치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거랑 네임택, 그 다음에 이거 끈 캐리어 묶을 수 있는 끈이랑 꾸밀 수 있는 스티커들 이렇게도 같이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 스티커는 지금은 안쓸 거고 이제 네임택에 이름도 써주고 요 파우치를 엄청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짐 챙길 때 아까 적어둔 네임텍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이 손잡이 부분에. 이런 실버 색상 캐리어는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걸꼭 붙여줘야 돼요. 원래 여기에다가 크게 제 이름으로 스티커를 붙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걸 구매를 못해가지고 네임텍이라도 꼭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네임텍을 해줬고 아, 요거 이게 진짜 중요한건데 바로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빠가 구매를 해줬어요 유럽 갈때 이게 꼭 필요하다면서 이거는 제가 풀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자물쇠예요 자물쇠인데 유럽에서 뭐 지하철이나 뭐 기차 같은 거를 탈때 캐리어를 보관하잖아요 근데 그냥 보관하면은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걸어가지고 기둥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오빠한테 물어봐가지고 구매 정보는 더보기란에다가 써놓을게요 그래서 유럽 갈때 진짜 이런 자물쇠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자물쇠는 하나씩 꼭 챙겨가셔야 될것 같아요 해서 이것도 여기 손잡이에 채워놓을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거실에 옷들을 엄청 지저분하게 꺼내놨는데 그거 옷들도 싸고 캐리어도 싸도록 할게요 뿅! 제가 캐리어를 싸면서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바로 이 샤워 필터기예요 나포유의 비타클렌징 샤워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염색을 하고 나서 피부가 엄청 많이 뒤집어졌어요 알레르기도 올라오고 막 간지럽고 열감도 나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많이 가라앉지는 않은 상태인데 유럽에는 물에 석회수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하거나 민감한 피부는 더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어제 바로 쿠팡에서 로켓배송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냥 물을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요 샤워필터기를 사용하는 게 조금 피부에 덜 자극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 쿠팡에서 후기가 가장 많아가지고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수돗물의 잔류 염소도 제거해주고 이물질도 제거해주고 비타민C 필터를 통과해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꿔준다고 해요. 한번 이거는 제가 유럽에 가서 다시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피부가 조금 더 뒤집어지는 거를 막고자 그 샤워필터기 유럽에 갈때 많이들 챙겨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샤워필터기 챙겨갈 거고 그 다음으로는 SD카드 가서 영상을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SD카드 여분도 두 개나 챙겼어요 이거는 카메라 파우치 앞부분에 넣어가지고 갈거예요그 다음에 또 유럽 필수템 이거는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건 이름이 이름이 뭐냐면 전세계 여행용 해외 멀티 어댑터예요 이것도 제가 구매 정보는 더보기 란에다가 써놓을게요 뭐 해외여행을 가면은 항상 돼지코나 이런 거를 따로 빌리거나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때마다 너무 귀찮더라고요 솔직하게 이거는 전 세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옆에 이렇게 나라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그리고 집어넣을 때는 옆에 이 버튼 같이 눌러가지고 이렇게 당겨주면 들어가고 평상시에 사용하는 이 아이폰 충전기도 꽂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도 충전기만 이렇게 따로 꽂을 수 있고 옆에 C타입도 꽂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양하게 꽂을 수가 있어서 좋은 멀티 어댑터 아까 전에 제가 아이패드에 챙겨가야 될 것들 좀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먹지 않게 체크해가면서 좀 챙길게요 일단 멀티 어댑터는 챙겼고 샤워 필터기 챙겼고 그리고 이것도 꼭 챙겨갈 거예요 폴라로이드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인스탁스 미니 90 제품 이거 폴라로이드 필름은 지금 면세점으로 시켜놨고 그래서 유럽 가가지고 사진 많이 찍어가지고 그 사진들로 액자라고 해야 되나? 앨범에 보관하려고 이 폴라로이드 사진기도 챙겨갈 거고 와 완전 보조 배터리랑 카메라랑 이런 거다 충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충전의 늪에 빠져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일, 내일 챙기면 되고 고데기, 고데기를 챙겨야 돼요. 고데기. 거기 가서도 머리는 예쁘게 하고 다녀야 되니까. 저는 드라이기는 잘안 챙기는데, 부대기는 꼭 챙기는 편이에요. 일단 선크림. 저는 여행가가지고,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크림은 조금 대용량으로 가지고 가는 편이어서, 선크림 챙겨주고, 앰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플레인 앰플. 얼라이브 랩의 센텔라 가루 이거는 뭐 크림이나 앰플에 이렇게 톡톡톡 덜어가지고 사용하면은 트러블이 좀 빨리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요 가루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크림 이거는 그 통으로 유리로 된 수분크림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거를 가져갈 거예요 유리는 깨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그리고 저는 토너를 스킨에 묻혀가지고 아예 가지고 가는 걸 좋아해요 원래 스킨팩을 자주 해주다 보니까 토너 따로 챙기고 솜 따로 챙기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토너를 아예 솜에다가 묻혀가지고 가지고 가요 솜은 이 3분의 1 솜을 사용해줄 거고 쿠팡에서 구매한 거 토너는 더레빠의블랑드의 히알루론 요거를 사용해줄 거예요 미니 지퍼백에다가 요정도? 넉넉하게 넣어주고 스킨을 적셔요 이렇게 솜이 얇아가지고 토너를 조금만 넣어도 금방 적셔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솜이 진짜 좋아요 토너를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요거 셀비엔에서 구매한 인진 석 추출물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쑥을 추출한 그건데 아무래도 피부에 뭐 낫거나 할때 진정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뿌려줘요 여기에다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뿌려주고 그러면 끝! 이제 이거를 가져가가지고 닥터로도 사용하고 스킨팩으로도 사용하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쓰면 돼가지고 편리해서 저는 스킨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뭐 몸이 가렵거나 할때요 알로에를 발라주는데 이거는 너무 크니까 여기 공병에다가 덜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더레 바이 블랑드의 샘플 수분 크림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습감에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조그마니까 챙길 거고. 그리고 겨울 유럽 여행 때 가지고 가면 좋다는 핫팩. 팩도 챙길 거고, 그리고 가방은 힙셋을 메고 갈 거예요, 요거. 여기 안에다가 이제 여권이랑 한전한 돈 이런 거 챙겨줘야 돼. 이거는 기내에서 건조할 때마다 이렇게 스킨팩 할 거랑 그 라운지에서 샤워하고 갈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 챙긴 거. 그리고 컵라면 그리고 이거는 고데기랑 드라이기 이제 이난리없석인 충전기들을 챙겨야 돼요 카메라 파우치랑 보조 배터리 챙기고 보조 배터리 충전기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 핸드폰 충전기 노트북 충전기 그리고 액세서리들을 챙겨 갈 거예요. 옷에다가 매치할 액세서리들을 음, 뭐 가져가지? 이거는 영양제 통인데 여기에다가 액세서리들을 목걸이를 하나씩 넣을 거예요. 영양제 통에다가 목걸이를 하나씩 넣으면 은 엉킬 걱정도 없고 완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짜란 마지막 하나 남은 통에는 반지들 넣어줄게요 반지들 좀 반지는 그냥 기본 이거는 진짜 제가 아끼는 반지인데 엄마랑 커플링이에요 엄마랑 커플링 이것도 챙기고 엄마랑 여행가니까 이것도 챙기고 그리고 이거는 기내에 들고 갈 캐리어인데 목베개랑 안대 이런 것들 금방금방 꺼내서 쓸수 있는 것들만 넣어줬어요 이제 신발을 싸줄 건데 신발 싸는 꿀팁은 바로 이 헤어캡 헤어캡에다가 신발을 넣으면 완전 간단하고 깨끗하게 가지고 갈수 있어요 요렇게 헤어캡을 껴주면 완성!